안녕하세요 여러분. Hey, hi guys. 요큰 일이에요 여러분. 큰 일이었어. 이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나 요즘은 이사 한 거는 엄청 많이 생겨. 하... 하... 아니 오늘은. I got scammed, guys. Oh, you know, that's g t get it. Oh, no, hey, like the internet is so g o d h e i n e e t i g o d i n e e t o h e i n e t g o d The i n e r e t o t e i n e r e t i o h e i n e e t i The n r i o d h e n r e is d e i n t r i o h e i n t r i o d n t r i o e i n t o r o n t o Okay, touch wood, please. Touch wood, please. h e s so much stuff happening. 여러분, normal 이상해서요. 나 내가 내인내 요즘은 나 할렐루야. Too much stuff going on. Like I'm scared. 이목 아니 나이 목소리 안 돼요. 잠깐만. 너무 시끄러웠어 응. 아, 아, 아, 아. 인터넷에 써봐 괜찮아요? 너무 익히네요 TV에 한번 해볼래요? 너무 끓어요 잠깐만 이거는 어떡해 레깅? 어 어떡하지? 여기 어디인지 여기 몰라요 오빠. 보트 하는 곳이야? 아... 좀 무서워 솔직히 I'm a bit scared 조금 약한 뭐 아무 거나도 없어서 그래 야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 아 고마워요 와 거기 가기 엄청 어려워 아니 그쪽 에 왼쪽 에 가면 그 이상한 길이 갈 거예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우리 돌아왔습니 아니, 거기... 왜... 그 번에 뭔가 이상한 길이 갔어. 나그 자전거도로로... 나 지금은 여기 있거든. 아, 어, 너무 무서 아, 여기 서 이거 나 이거 가는 면은 이거 이상한 길이에요 이거는 그런 건 너무 얇은 거 이렇게 얇은 자전거만 다른 길이에요 나 그때 봤어 이렇게 얇았어 It's like this, this big of a road Just for this 그냥 그, just for the tires, like this big 그러니까 뭘, 나 이쪽으로 갔어 오빠한테, 아니, 전화해봤어 그럼 이렇게 해, 아닌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이거 이상한 길이었어. 4째 때그때 And then here, and then Here, and then you go through here. And then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서나이 모태우 있거든. 여기서 아니면 롤란색거 갈래요? 근데 어떻게 가요? 이거요. 오케이 이렇게 해볼래요? 오케이, I trust you. 오케이, 해볼게요. 그럼 이쪽 에 이쪽 에 진짜 어두러워요. 이쪽에 나 한번 가봤어. It's really dark here. 진짜 어두러워요. 이쪽 이쪽 에좀 사람 살아고 있어 이거는 나. 여기 나방금 여기 가봤거든. 와 미쳤어. 어두웠어해 볼게요. 오케이. Okay, 시 전에 before 11, o okay? Let's do it before 11. 어 c o n t 만약에 인터넷도 안 좋아서 어떡하지? 하웨 인터넷 좋아해? I'm 서 o 데요만약 r 인터 If the internet is b a e to r e a it i l r a l g i v e scared if the internet is not okay? It's fine? Let me know when the internet is not okay I'll j u s go o i m scared I'm s 요 r 아차 많아 여기 아좀 조심해야 됐다 어. 와 여기 차 엄청 많은데요 a lot of cars 어 안보여 야바이 야바이 시바 와 시바 와 이거 아침 다도 괜찮은데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시바 미안해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와 fuck my life oh my god nothing oh my god i'm fucking scared oh my god 이렇게 okay, 알려줘요 인터넷 좋으면. 아씨아 아, 이거 진짜 어두워 아니 나 여기 어디지 몰랐어 아아차 아, 아, 아, 아, 있어요 차 있어요 아 무서워 아아오 마이 갓들었어와 거의 죽어보냈어. So many weird stuff going on in my life right now. Oh my god! Riding a bike at <laughs> at this t i m e 너무 이상. Oh my god. Oh. 거의 도자했어. d o you forget the key from the door? Oh, 잠깐만요. Did I? 아닌데. 음. 여기 여기 뭐 있어? 와. 아, 좀은 아는 건좀 알아셔 here. 와, 존짜 좋다. 아니, is b l a c 와우. o oh 마이 y g 이게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더러워? <웃음> 와 이거 샤워라고요? 와와 이거 샤워라고요? 아와 w i h y so wet? Why is it like this? This is like cold, like wetish. 이거는 it's not even dry. <웃음> See you later. I'm so tired. No more news. I'm going to shower a e